네, 안녕하세요. 보험페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저 이제 공부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VMware 워크스테이션 여러분들 이제 뭐3 0일 정도 체험판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 이 VMware 툴즈가 기본으로 이제 칼리눅스 설치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v m o o 툴즈의 제일 좋은 기능인 그런 고, 그 클립보드 공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에서 쓴게 칼리 디눅스에서 어떤 명령어 결과들을 윈도우즈에서 가져와서 뭔가 보고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윈도우즈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한거나 아니면 윈도우즈 결과를 이제 칼리닉스에서 반영을 할때 이제 복사가 안 되는 예, 그런 현상이죠. 말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저도 한번 해봤더니 최신 버전 기준으로 이게 15버전 어느 이상부터인가 지금 이게 조금 이상이 있는 것같더라고해서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다시 설치를 하더라도 여전히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안에서 이게 여기 위에서 이 리스트 리인스톨 요걸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 s t 인스톨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오픈되어 있는 오픈 VM 툴즈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get install open VM tools 그 다음에 open VM tools 예, 데스크탑 이라는 이두 개의 도구들을 같이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 게 2019번전 첫 번째죠. 칼리누스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없이 예,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VM툴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워크스테이션 사용하는데 이거를 리인스톨 했는데도 만약 됐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조금 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봐도 좀 외국 쪽에서도 문제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상태에서도 복사가 안 돼요 지금 현재 보면은 예, 음 만약 요거를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 이런 명령어들은 사실 치기 힘들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오하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오른쪽에 붙여도 아직까지 이렇게 패스트가 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앞에서 설치했던 OpenVM Tools를 설치하고 난 뒤에 리부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툴즈를 설치한 다음에 다시 리부팅을 하셔가지고 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금방 제가 어, 카피를 하려고 했던 요것과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면은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패스트가 되죠. 이런 식으로 복사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있는 결과 값도 윈도우즈로 그, 호스트OS로 복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만약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간단한 방법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은, 저도 한번 그걸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